사투가 요즘 그털가리를 시작해가지고 털을 이틀 연속 빗어줬거든요? 근데 아직 또 털이 미친듯이 빠지는 거야 근데 딱 타이밍 잘 맞춰서 런 마이팻에서 지금 저기 제품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걸로 한번 빗어보려고 해요 어제랑 그저께는 그냥 일반 비수로 비썼는데 진짜 털헬파티 헬파티 제품 선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리깡도 있는데 아까 발털 깎을때 사용해봤거든요? 이렇게 깎으면 바로 털이 이렇게 여기 청으로 들어가서 좀 좋더라고 털이 안나려서 근데 아직 이건 안 뜯어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떡해, 어떡해? 바로 해, 터를 뽑는 얼마나 힘든데, 왜 터바리를 하는 걸까? 나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목소리> 다라. <목소리> 다라. 오! 목에 털 빠지는거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ど <웃음> 오빠 이게 뭐야? 아빠의 미용실이라아고 <웃음> 원래 이런 손이 돼 정상 아닌가? 니네 발꼬락 백숙 됐어 백수 발꼬락만 백숙 됐어 어때 생각해? 응? 기분이 안 좋지 <웃음> 귀여워 이게 뭐야? 파도 바르잖 나온 난... <웃음> 이 있나요? 안녕.